Assalamu 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네, 오늘은 오랜만에 리액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영상 이름은 Most Beautiful Ajan 이라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엄마.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은 언제쯤? 어, 얼굴은, 어, 부끄러워서 아직. <웃음> 아,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이 실망할까봐 <웃음> 아니 제가 저번에 이태원에서 길 가다가 무슬림분들을 만났는데 나한테 이렇게 오더니 저기 다우트캠 엄마 팬이라고 아내 <웃음> 팬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는데 오늘은 <웃음> 무엇을 찍는 거니? 아 이거는 아잔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 나는 아무정보 전부 아잔 모르지 수김사람들 하루 다섯 번 기도를 하잖아 응. 그래서 다섯 번 기도를 하기 전에 모스크에 있는 분이 응. 이제 아잔이라고 음악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응. 이제 음악은 아니고 기도를 하라 와라 이런 걸 신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 콜을 해주는 거야 기도하러 오세요 이렇게 <웃음> 그러면 하루에 다섯 번 시간을 맞춰서 매번 이렇게 이거가 응. 아잔? 그렇지 아잔 아 그게 나오는 아. 거야? 응. 어. 일단은 보고 얘기를 해 보자 알라 응. <웃음> 끝났어 음. 어떤 말 돼? 몇분 정도 정도가 된다. 3분 한 30초 그럼 이게 다양한 버전으로 있는 거야? 아니면 아, 통... 그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음. 뭐 해야 되는 건 똑같아 그런 언어로 있어서 그냥 아막아런그알아보였어아 아, 이런 이런 그게 그러니까 아. 무슨 뜻이냐면 Allah wa 하느님 위대하시고 Ashwadu a a l 하느님의 신이 없음을 증언하고 아 s h 다 a 함마 a 라 a m u h a m m 하나님의 사자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hai ala s 예배를 보러 와라 그리고 음. 하야 이 알라팔라 성공을 빌러오라 음. 그리고 알라와 크 바로 하나 위대하시고 라일라 일랄라 하나님 외 신은 없다 음. 이거를 이제 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보통 음. 몇분 정도 하는 거야 이게? 아자는 뭐 길면 엄청 길어질 수도 아, 있고. 아 계속 이 이건 좀 어. 짧은 것 같아. 원래는 되게 길을 음. 수도 있어. 느낌은 어때? 별, 별 느낌이 없나?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이제 처음 들어보니까좀 음. 음. 낯설고 엄청 생소한데. 나도 이거 아잔을 거의 못 들어봤어 아무 데서도 안 하니까 아잔이 그럼 이태원에 거기 뭐? 뭘. 서울에서 유일하게 아잔하는 아, 데가 거기고 네. 평소한 게 거의 못 들으니까 한국에서는 음. 좀 부럽긴 하더라고 이게. 문님, 그러니까, 음, 종교인, 음? 뭐, 이슬, <웃음> 이슬람이 존경이네 이슬람이 존경이 나는 그걸 몰라 <몰라니까. 웃음> <웃음> 이슬람 <웃음> 어. 이슬람을 <웃음> 믿는 국가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전, 다 전, 그냥 전국에서, 그냥 전국에서. 어. 그런 문화에 내가 젖어 있다면 은 그러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음. 잔잔하게 노래 같은 게 나온다. 음. 그러면은 뭐 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겠는데. 음. 음. 약간 편안하면서 교회, 교회라 그러나? 여기도? 모스크, 모스크 성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웃음> 어, 잘 <나> 모르지. <웃음> 아니 나는 모스크? 에갈때 이제 기도를 어. 하러 가는구나 그런 음. 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네 어,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들을 때는 인도네시아에서 이거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고 있었거든 자고 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 깨가지고 좀어왜 어, 이게 뭐지 너무 생소하고 했는데 이걸 알고 하니까 뜻을 아니까 너무 어. 마음이 편해져 나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즉 감동을 받죠 진짜. 어, 그렇구나 불교에서는 반야심경이라는 게 있잖아.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음. 어, 뜻을 모르지만 그런 음. 어, 생각도 나고 근데 그쵸? 우리 아들이 어허. 엄청 교회 음. 좀... 적응을 조금씩 하고 어, 있는, 적응을 있는 거 같아. 가 있는 같아. 성당을 갈 생각은 아, 없니 성당? 아, 성당도 <웃음> 한번 가야지. 네? 이러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 어제 학생 학생 거 같은데? 네? 나는 어. 한건 없는데. 어 고생해 이제. 아, 아, 저희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학생들 수학 가르쳐 가지고 지금 학생이 와가지고 지금 <웃음> 가봐야 될것 같아요. 제 느낌은 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선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왜 사람들이 이 시간에 뭘, 뭐 축제를 하나, 페스티벌을 하나 막 <웃음> 아, 지금 생각하니까 와. 근데 이제 알고 뜻을 알고 감동이 진짜 있어요. 마음을 굉장히 깨끗하게 가라앉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특히 이 아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저도 좀 배우고 싶네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좀 연습을 좀 열심히 해 가지고 저도 언젠가는 뷰티풀 아잔 다우드 킴스 뷰티풀 아잔 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사실 지금 감기 걸려 가지고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꼭 조심하세요 May Allah always bless you and keep you safe. Alhamdulillah ma s a l a m a 안녕 Yeah. 리더 한번 해볼까? 알라후 아크바르 앗슈도알라